얼마 전에 어떤 실험 영상을 봤거든? 응. 제로콜라랑 콜라랑 구분을 못한대. 진짜? 응. 제로 특이한 맛이 있는데? 그러니까 나를 테스트 좀 해줘. <웃음> <웃음> 내가 구분을 해볼게. 자! 일단 향. 이렇게 다른 것 같은데? 이렇게 두개 같은 거. 응. 응. 이제 맛을 봐요 그러면. 들어갔어. <웃음> 아, 아, 당이 들어갔어. 당이, 당이. 입에서 <웃음> 느껴야 해. 어, 몸에서 어, 느껴. 어, 몸에서 <웃음> 당이 들어왔어 방금. 어. 얘가 제로. 어. 얘가 일반 콜라. 와, 정답. 정답이에요? 어. 구분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? 자, 맞춰보세요. 궁금해서 사봤어요. 순후추 라면. 그리고 후추에는 뭔가 고기가 어울릴 것 같아서 통삼겹. 청양 핫도그. 궁금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. 불닭. 불닭하면 뭐가 있어야 되지? 킬버섯. 치즈까지 쫙 올려서 먹을 거예요. 스트링 치즈. 이제 매우면 진화를 해야 되니까. 딸기 우유. 그리고 매우면 또 진화를 해야 되니까 하겐다즈. 야. 야,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. 세팅을 해 볼까요? 와, 이런 비주얼. <웃음> 와. 전덜한지? 거, <웃음> 편의점 먹어볼까 컵라면 핫도그 소세지 섞어서 맛있는 것만 고르려 했지만 또다시 호기심 발동 봉쌤비. 먹은 밥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<웃음> 와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아, 불닭 이렇게 매웠나? 야, 아니 요즘 맨날 안 맵고 이런 거만 먹다가 먹어서 그런지 와. 여기 전체가 막 뜨거운데. 뭐지? 띠용하게 하는 것은 진짜 후추라미 <웃음> 아 고기랑 먹어보자 쁘지 않은데 굳이 비교하자면 열라면에 후추 뿌려 먹는 게 훨씬 맛있다. 그리고 이 통삼겹이랑 같이 먹었는데 그냥 이런 훈제 향이 안 나는 그냥 수육 있잖아요. 그런 거랑 같이 먹었으면 더 맛있지 않았을까?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아, 근데 아, 좋아. 일단 기분은 좋아. 하워 아 만족 <웃음> 아니 아까 고민했거든요 원래 딸기 맛을 먹고 싶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닐라를 살까 했는데 바닐라 살 거면 투게더를 먹을까 했는데 먹고 싶은 거 먹는다고 했잖아요 하겐다즈 가자 하고 이게 12,900원을 주고 편의점에서 질렀거든요 베스킹 갈 그랬나? <웃음> 잠깐만 음. 아 뭔가 그 심신의 평화가 찾아오는 느낌이네 이번엔 이렇게 먹어볼까? 불닭이랑은 좀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잘 어울린다! 이번엔 소세지랑 통삼겹이랑 근데 소세지가 진짜 잘 어울린다! 아니, 근데 원래 컵라면 양이 이렇게 적어요? 다 먹었어! 나몇 젓가락 먹었다고! 와... 불닭이 진짜 맛있긴 맛있다! 여기 이렇게 열고 흔들었지? 짠 <웃음> 맛있다. 역시 아, 뭐 핫도그가 있었구나. 청양 핫도그. 뭔가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기는 별로인 것 같아. 에어프라이어에 튀겨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. 청양고추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막 그렇게 맵진 않은 것 같아요. 불닭 먹어서 그런가? 입가심 아니, 조금 있으면 그냥 마셔야 되겠는데 빨리 먹어야겠다. 끝. 대망의 디저트. 뭐야? 괜찮아 맛있었어 <웃음> 이거 맛있습니다 야 요즘에는 진짜 그러니까 기성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겠지 아이스크림이 밑으로 가면 안되네 먹을 때 아이스크림을 밑으로 놓으니까 먹을 때 아이스크림 먼저 녹으면서 넘어가요 그래서 조화를 못이어 근데 얘가 밑으로 가면 은이 폭신폭신한 카스테라와 크림이 쫙 녹으면서 시원하게 아이스크림이 쫙 녹으면서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꼭아이스크림 위에다가 놓고 드세요 어제 편의점 먹방 보니까 2,900kcal 정도를 먹었더라고요 가보죠 태우러 잘 먹었어 아 힘들어 아 죽겠다 간다! 그래도 간다! 간다! 할수있다 가자! 가자! 가자! 아 저렇게 계속 오르막이 하 여기 저식으로 간다고? 아... 집에 어떻게 가냐? 여기서 30분 더 가야 되거든요? 울고 싶다 지금 다리가 안 움직여요 가야죠 그래도 갈수 있다 날씨는 진짜 끝냈어 와 하늘 봐봐 하늘 와앙 진짜 당하다 뿌듯 진짜 너무 뿌듯하다 오는 길 커피도 사왔습니다 여기 앞에 편의점에서 요거 맛있더라고요 광고 아니고요 맛있어요 먹방 했을 때 먹은 칼로리가 보니까 한 2,90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3,800을 소모를 했으니까 초기화 성공! <웃음> 아니 그럼 또 빠진 거아니요왜냐면 그날 3000칼로리 먹었는데 기초대사량만 해도 1500 정도 빠지잖아요? 근데 제가 오늘 3800을 소모했으니까 총 2300이 마이너스요 아 오늘은 낮잠을 좀 자야 잘... 되겠어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안녕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